해주시면 안 돼요? 아, 저기 이거 윤신혜예요. 지금 장난하나 진짜. 회사네. 연락 두 소리래요. 아무데도 <목소리도> 없어요. <목소리도> 없으면 들어가 보면 될거 아니야.